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? 근데 명절에 그 술을 많이 드시고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좀 팥국으로 머리를 좀 이렇게 아픈 거로 잡아주세요 다시마는 이렇게 허이어든게 소금기가 올라오잖아 이거를 좀 닦아서 냄비에 필요한 만큼 물을 붓고 이렇게 끓여주세요 한 10분 정도 끓였어요. 국간장을 한 스푼 정도만 넣어줘야 돼. 큰 거는 반을 잘라주고, 계란을 두개 정도 풀어서, 파가 이렇게 숨이 죽을, 죽어 죽어서 끓을 정도면 이제 계란을 위에다 이렇게 살짝 넣어줘야 올려줘야 돼. 계란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, 고추도좀 뿌려주고 고춧가루도 살살 뿌려주고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이렇게 팥국이 안생했습니다 이게 팥국이요 술 마시고 머리 아플 때 먹어도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고요 감기에도 팥국이 좋잖아요 그래서 팥국을 이렇게 술 마신 데는 꼭 끓여 드세요 감사합니다